w You m n o t a t s all? Fight it. 한 대방조. 어제 예. 이거. 오. 뭐야 이거. 한 대만. 겠습니다 그냥. 자신나. 예. b a v o 어, <목소리> <목소리> <100점>! <목소리> 야, 데이, 데이, 데이. 예 아주 주3루 공은 막겠어요. 자! 와와와와와와 야, 제이 제이 제이 오케이. 야야 야. 야, 피셔가 올라. 네, 내려. 네. 피셔못 들어온다고. 예!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봐봐봐안게야 타자! 타자 오오오 좋다! 경기 0 오케이! 좋다! 야야오이 그래! 제이 c o 이상 c 커피 y copy, copy, copy, copy, copy, c o 나이스! 에이! 에이!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이스이스이스 베이스가 베이스가 베이스 도! 베 도! 스가베이이스가 베이스가 베이스가 베이스가 베이스이스고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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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wow. 좋다 okay. 경기 한동보팀 이제 안급해 돼. 오케이. 이게이 오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와 우와! 우와! 오케 우와! 이 좋았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오케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자, 자, 로 네, 좋아. 오케이. 서트, 서트. 오케이. 자택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시현이 다리 무거워, 시현이. 오! 오! 오! 오! 수소, 야, 이거 이렇게 된게한 문제야. 스타트 스키지 갈수 있지? 스키지 스키수 있지? 스키지 갈수수 있지? 스키지 갈수 있지? 스지갈수 있지? 스키지 갈수 있지? 스키지 갈지 스키지 갈수 있지? 지지지지 딱 공격을 보다